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운칠기삼 부동산은 운삼기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생은 말 그대로 참 세옹지마죠 예. 긴 인생을 살면서 그 순간에는 참 잘못됐고 억울하고 참큰 애군일지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참 자신에게는 좋은 좋은 그 기회였다 이렇게 또 느끼는 그런 경우가 그 종종 있죠 그래서 인생은 참운칠기삼 이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기류에 휩쓸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운이 7이고, 기량이 3이다. 운칠기 3.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부동산은 운삼기 7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은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죠. 음 그 적시 매수 시점 적시 또 매도 타임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이렇게 과열되게 끌어 올랐을 때 그때 그 상승 기조에 있을 때 환희에 찼을 때 상당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70% 이상이 이 상당히 그 시장이 좋은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당수는 이제 또 저점 저점에서 그 경매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 가는것 같아요. 그 상당수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그 경제적인 그 기반이 탄탄했을 때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손해를 봤을 뿐이지 자기가 거덜날 정도는 아니면 어 손해는 봤지만 고점에서 서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또 우상향도 오니까 그러면 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큰 이익을 좀덜보는것 뿐이지 망하지는 않는데 그 자체를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또는 에, 금융 비용이 과다해서 자기가 그 감당을 못하는 또는 실직을 하던 또는 자기의 그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안 돼서 어, 경매로 가게 된다든지 요런 타이밍이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 예, 과다, 과도, 과도한 이제 그 부채를 지고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만 끌고 나가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 가치도 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적정 가치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그 팔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경매로 해서 깡통 차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전 단계에 서 이제 쓰러지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그 매도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능인 거죠.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부동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상당히 그환희에 차서 더 오를 것 같고, 어, 이번에 또 매수하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놓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서 집도 안 보고 매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렇게 그, 그 매수, 그, 어, 노선에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것이 그 기본적인 그 인간 심리고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저점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공포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그다음에 또 이거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뭐또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매도로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의 생태계 에서는 다 같은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금이 됐든지 원유가 됐든지 부동산이 됐든지 주식이 됐든지 모든 그 실물 자산들은 똑같은 투자의 세계는 이 환희와 공포 이두 개의 그 인간 그 자연 본능에 의해서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같이 이 어좀 누가 더환희 차고 덜 차고 누가 더 공포에 차고 덜 차고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고 움직이는 패턴은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역사가 역사가 아무리 이 편에도 그거는 그대로 본능에 의해서 어, 돌아가고 있다 경제는 그렇게 해서 순탄한 것 같지만 그 상당한 그 파란 만장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부자는 이 망해서 빈자로 되고 또 빈자는 어떤 그 탈출구를 찾아서 또 부자로 되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클. 참 인생은 운칠기삼. 그렇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거는 운산기칠이 아니라 아 아니,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이다. 이것은 우리가 틈틈이 배우고 익히면, 이런 것은 막아낼 수 있고,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 저점에서, 어, 무릎에서 사서, 자신의 자산을 이게 확보해 나가는, 이것은 이게, 이 지식을 많이 알고, 또, 뭐, 응?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고, 뭐,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어. 무학자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운 그런 가진 사람들이 수백억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간혹 그 상당히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러지 경제학 박사들이 뭐 돈을 마서 부자가 돼 가지고 뭐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경제 지식으로 인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이치 그 다음에 그 지혜로움 그런 걸로 그럼 뭐 어, 밀짚모자는 겨울에 살아는 격언이 있듯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를 실천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거나 똑같은 이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몸에 터득하게 했음으로써 자신이 그걸 알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부동산 투자로 그 망하는 그런 것을 그 막을 수가 있고 사실상 이 지난날을 이렇게 보,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그 유명했던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 상당히 그 연예계에서 활약했던 그런 뭐, 이은하라든가, 혜은이라든가, 이런 그, 그런 그 분들 보면 뭐, 상당한 그 재력을 그, 모았죠. 그러니까 그 버는 재주가 있어서, 버는 재주가 있어서 상당히 모았지만, 은그 지키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키는 능력과 버는 능력은 완전히 능력이 별개이죠. 완전히 별개예요 벌기만 하면 많이 놔도면 뭐 그대로 뭐몇 대에 걸쳐서 잘살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 이 돈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로또에 당첨이 되던 벼락부자가 되던 상속을 받던 엄청난 돈들이 자신의 그~ 이~ 지킬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은 빠져나게돼 있고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응? 잘 해주겠다, 조력을 해주겠다, 뭐 아이템이 좋은 게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또 한번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사업을 해서 내 200억 재산을 한 400억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거는 뭐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기가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뭐 거의 다그 망하는 거죠, 이게. 일시에 이 졸부된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망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늘려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무형 자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운이, 음, 인생은 운이 칠이다. 여 여기에 이 무형 자산 공갈이라는 열 가지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참 운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공감이 가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열 때까지 이렇게 운이 서로 닿아서 이런 거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자산을 얻어서 그것을 앞으로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 또는 적시에 또 상가를 산다든가 이런 적이 일때그 이론을 적용을 해서 수억 어, 세이빙 할수 있는 거 그다음 또는 그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거 그런 기회를 막고 또 어, 적시에 사서 매덕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무형 자산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순간에 유형 자산으로서 수억 또는 수십억 이상 그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운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라는 공간에 한번 들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뭐 이렇게 참 영상이 허접하냐 하고 이렇게 중간 중간 중간 다 나가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서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이 운이 좋고 연이 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충분한 이 핵심되는 내용을 그 담아서 그것을 자산으로 무형 자산으로 간직을 하고 활용한다면 상당히 그.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주절주절 인생은 운칠기삼 부동산은 운삼기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